2007년식 스포티지구요 지금 무브와 가속을 하게되면 2000rpm 살짝 넘네요 지금 이 차같은 경우는 터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무브 rpm도 안올라가게되고 지금 변속을 해서 스토를 하게 되면은 1500을 못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터보가 이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 부분이 터보 윤화를 위해서 오일이 제 순환되는 오일 라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막혀있는 게 보이시죠? 오일 카본들로 인해서 오일 라인 자체가 이제 막히기 때문에 오일 순환이 안 되면서 터보가 이제 망실이 된 거고요. 지금 이 터보 같은 경우는 고장난 원인은 여기 보시면은 오일 순환 라인이거든요. 순환 라인이 카본에 이제 막혀 있습니다. 이제 인젝터 동화셔가 터지면서 요 부분이 이제 오일 찌꺼기들로 인해서 이제 막혀버린 거고요. 이제 이쪽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제 앞쪽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커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루들이 보이고요요 가루들은 안에 베어링들이, 냉각이 안 되기, 윤활이 안 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이제 마무가 돼서 나온 가루들입니다.